제가 요 카처 물걸레 청소기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 집에는 이미 카처 청소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2019년 5월에 지금 인터넷 내용을 보니까 12만4천원이라는 가격으로 제가 구매를 했더라고요이 제품 처음에 결정을 할때 결정했던 이유가 저희 집은 공사가 많다 보니까 석고보드 가루가 날릴 때도 있고 나뭇가루가 날릴 때도 있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음식물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머리카락도 상당히 많아서 흡입력을 무조건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카처 제품이라서 이 물걸레 리뷰 제안이 왔을 때 어? 저 카처 제품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해볼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정말 궁금했고 제가 사용해보고 싶었던 제품이거든요. 먼저 구성품입니다. 거치대 충전 아답터, 220볼트용 돼지코, 110볼트용 돼지코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본체와 롤브러쉬도 두개가 들어있어요. 제품의 설치방법입니다. 롤브러쉬의 색상을 확인한 뒤 색상에 맞게 롤브러쉬를 장착해줍니다. 제품을 끼워 돌리면 롤브러쉬가 고정되는 방식으로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헤드커버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탈착 버튼을 눌러 커버를 열면 오수탱크가 들어있습니다. 바닥을 닦은 오수와 이물질 등은 롤브러쉬가 돌아가며 오수통으로 자동 회수됩니다. 정수탱크의 깨끗한 물은 롤브러쉬로 스며들고 더러워진 브러쉬 오수는 오수통으로 저장되어 청소가 끝날 때까지 깨끗한 걸레 상태로 위생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180도 돌아가는 유연한 헤드는 침대나 소파및 청소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롤브러쉬는 세탁기로 세탁을 하고 본체는 거치대에 보관합니다. 극세사 원단의 롤브러쉬는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물론도 60도까지 세척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충전기 사용방법입니다. 본체의 뒷면을 살펴보면 충전기 꽂는 위치가 있습니다. 충전기를 꽂기 전에 앞부분에 220V 돼지코나 110V 돼지코를 선택해 부착해주세요. 한국은 220V 둥근 돼지코를 부착해주시고 충전기를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코드를 꽂으면 충전이 시작되는데 초록불 3칸이 깜빡이지 않고 다 불이 들어오면 충전 완료입니다. 자 이제 수통에 물을 넣고 청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체 뒷면의 수통을 탈착합니다. 물통에 까만 뚜껑을 열고 수통의 맥스 부분까지 물을 채워줍니다. 맥스까지 물이 찬게 보이시나요? 물이 채워졌으면 본체 뒷부분에 장착한 후 청소를 시작합니다. 네, 여기 바닥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청소를 할 곳인데요. 보이시죠? 좀더 가까이 가면, 아이고야, 이런 상황이에요. 보통의 집들이 이렇게 밥 먹고 나면, 아이들하고 밥 먹고 나면 이 정도는 당연할 거예요. 여기를 한번 제가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해보면 바닥 세척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통에서 물이 계속 공급되기에 물걸레에 물이 마르지도 않구요. 닦인 곳과 닦이지 않은 곳의 차이가 확실하죠. 타처 물걸레 청소기는 천천히 밀며 닦아줄 때더 바닥이 잘 닦이더라구요. 분당 500회가 돌아가는 회전력 덕분에 미세먼지, 바닥 얼룩, 액체 등이 쉽게 닦여요. 청소 후에 오수통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이 오수통인데요. 앞으로 당기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안에 더러워진 물들이 보이시죠? 그만큼 롤브러쉬에 더러워진 걸레의 물을 깨끗하게 세척해줬다는 증거일 겁니다. 더러워진 롤 브러쉬도 빼내어 세척해줍니다. 롤 브러쉬를 끼웠던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쉽게 빠져요. 오스탱크를 깨끗하게 비워낸 뒤 물로 세척해줍니다. 롤브러쉬는 최대 60도의 물 온도의 세탁기에서 세탁도 가능하고, 손 세탁도 가능합니다. 카처 물걸레 청소기는 타일, 마루, 시트지, 장판 등 모두 청소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못미었거나 직접 물걸레 청소를 원하는 분들은 카처 물걸레 청소기 한번 고려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롤 브러시로 마르지 않고 물걸레 청소를 할수 있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발해 <웃음> <sum> <sum>